교육생 윗몸 일으키기 실시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나 일어났어 일어나 일어나 윗몸 일으키기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합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옳지 하나 둘셋넷 포기 이거 이거 이일몸일 키기 합니다. 교육생 이거 넣습니다. 일몸일 키기 아몸일 키기 합니다. 다섯 여섯 아. 일어나라고 이자 일어나라고 오 여덟. 이거 놓습니다 교육생 교육생 이거 놓습니다 이름을 오케이 아홉 열 개만 합니다 열 버티기 버티기 오 잘했어 음.